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캠핑 가시거나 여행 가실 때꼭 가져가는 재료 중에 하나죠 바로 고추장과 막장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름하여 순남장의 막장과 고추장 어,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고추장과 막장은 집에 늘 항상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중에도 제품들이 여러 개가 많아가지고 이게 왜 특별한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이름 보시면요 오미자 개복숭아 막 고추장 막장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오미자 청과 개복숭아 청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신난당의 막장과 고추장은요 모든 재료를 직접 뭐 수확할 수도 없지만 대부분의 들어간 재료를 직접 수확하시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복숭아 청과 오미자 청에는 비정제 사탕수수당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단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여기 들어있는 재료 있죠. 뭐 고추 콩 오미자 청. 개복선화청, 이 모든 재료 같은 경우는요, 직접 손질하고 가공까지 하셔서 조금 더 믿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요, 스틱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통 캠핑가거나 여행갈 때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고추장과 막장 같은 걸 많이 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행가서 한번 뜨고 막뭐 하다 보면 옆에 묶고 그러니까 버리고 오기 일수란 말이야.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여행 갈때 부피도 안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쭉 짜서 사용하기 때문에 남의 뭐 이런 게 묻고 그럴 게 없어 그래서 좀더 편리하기도 하지만 실용적인 것 같아요 어. 그럼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순남장의 고추장과 막장은요, 18g씩 총 6개가씩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얘가 고추장이고, 얘가 막장입니다. 고추장이 조금 더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밝은 붉은색. 그리고, 이 막장 같은 경우는 매주가루 좀더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의 된장을 좀 섞어 놓은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짜면서 끝에 있는 걸 먹어보니까 정말 정말 맛있더라고요 집에는 그냥 고추장보다 더 맛있어 한번 제가 먹어볼게 다시 막장 자 얘만 음 이게 고추장이 어떻게 보면 텁텁할 수 있는데 텁텁함의 그 그런 맛이 전혀 없고 깔끔한 단맛과 함께 달달해 고추장이 달달해. 음. 그리고, 아, 막장이 달달해. 그리고 얘는 순남장, 고추장. 음! 얘도 은은한 단맛도 있는데 깔끔하고 약간 매워요, 좀 더. 음! 둘다 되게 맛있다. 이걸로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까 고민했는데 원래 또 이제 고추장과 막장은 이렇게 찍어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요. 알배추.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알배추를 고추장 막장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알배추도 는데이 고추장도 약간 달달하거든요?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깔끔해, 깔끔해. 그리고 얘는 막장. 양념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얘가 양념을 더 많이 하셔서 콩도 보이고 어 그래요 이렇게 음. 이렇게 맛있 음. 이게 진짜 스틱으로 해서 너무 편한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아도 음, 옆에 뭐 묶고 그러면 버리기를 는데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짜지거든요 너무 꾸덕하지도 않고 너무 묽지도 않는 그런 제형이라서 어 이렇게 짤 때도 되게 편한 것 같고요 요그 다음에 우리 설레 때 먹은 그 먹다 남은 이렇게 정 같은 것도 있고 나물도 있잖아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비빔밥 해먹으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비벼 볼까요? 응? 또국국장은 비벼야 맛이지 명절 새고 나면 집에 남는 이렇게 어, 나물들 음.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숟갈씩만 제가 비벼 볼게요 우선 그 순남장 고추장으로 비빈 비빔밥부터 한번 볼게요. 알배추 위에다가, 알배추 위에다가, 그리고 비빔밥 하나 딱 넣고, 응? 알배추 위에다가 비빔밥 넣고 그다음에 고추장까지 딱 넣어서. 음. 음. 참기름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맛있다. 음. 알배추 위에 막장 비운거 막장을 비빔 비빔밥 네. 비빔밥 넣고 음음음음음음음음으로고추장장맛었는데막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막장음음 비빔밥이 진짜 맛있어음 음. 네, 오늘은 제가 순남장의 고추장과 막장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아, 이게 맛도 맛이지만,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요. 너무너무 편리하고 휴대 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여행 갈때 보면은 짐 부피 주는 게 제일 이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틱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피도 많이 안 차지할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사용할 때에도 깔끔하게 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보관할 때도 진짜 너무너무 깔끔하게 보관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이게 실용적인 면과 휴대성 면과 간편성에선 최고인 것 같아. 거기다가, 그렇게, 그런 것만 좋으면 뭐해. 맛이 고추장과 막장이 맛있어야지. 그래서 다른 요리가 더살거 아니에요. 근데, 맛까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미자 청과, 그다음에 개복숭아 청이 들어가서 그런지, 단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은은하게 달면서, 뒷맛이 되게 깔끔해요. 고추장과 막장이 너무너무 깔끔해. 우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절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명절 음식 들 많이 남잖아요. 그럴 때, 이런 고추장 있으면은, 고추장 막장 있으면은, 비빔밥 하나 딱해 먹으면은, 입맛 싹돌것 같아요. 어, 는 새로운 의식이 될것 같아. 진짜, 진짜, 편리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전이 여행 갔은 요번에 요거 꼭 갖고 와보려고요. 글러면서 여행을 가겠죠? <웃음>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